제가 그동안 많은 질문들과 또 고민들을 받아본 결과 공통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중저음 목소리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진행했을 때 너무 아이같고 가벼운 소리다 라고 해서 동기 아나운서로 바로 교체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연습을 통해서 중저음 울림뿌리를 만들 수 있었고요 어? 민지 무슨 일 있었어? 너무 좋아졌다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웃음> 연습법이 무엇인지 오늘 소개합니다 노래를 부르기입니다.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왜 우여야 하는지, 왜 노래여야 하는지 원리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우 라는 모음으로 소리를 울려서 뽑아내 준 후에 호흡 마시고 또 소리 뽑아내 준 후에 호흡 마시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손바닥을 이렇게 댔을 때 손바닥이 울리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고요. 안쪽이 찡하게 우 했을 때 울리는지도 느껴봐야 돼요. 우 라는 글자는 우 입구멍 입구멍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줄수 있고 아 라고 하실 때는 밖으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입구가 열리니까 최대한 입구를 좁혀서 우 라고 하게 되면 안쪽을 더 울린 후에 울림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만족 공간도 좀 확보가 되고 목 쪽에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글자예요. 또 후두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내려가 주는 글자거든요. 저음의 도입부를 가진 노래, 차분히 음정 변화가 크지 않은 노래, 그리고 속도를 천천히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골라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레 미저라블의 온 마이 온을 매일매일 오로 불렀었거든요 온 마이 온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네 글자 정도 쭉 국수 뽑듯이 부드럽게 소리를 연결해서 뽑아낸 후에 호흡을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 충분히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음정도 음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하나로 쭉 뽑아낼 수 있는 차분하고 진중한 음정의 노래가 좋고요 또 이왕이면 내용도 좀 소울풀하게 할수 있는 노래 감정이 좀 실릴 수 있는 노래면 좋아요 그래서 뮤지컬에서 잔잔한 노래를 찾으시거나 올드팝 중에 데스페라도 충분히 많이 불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위험 소지가 있어서 데스페라도 긴장되어 있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어깨도 땅까지 낮춰주고 쭉힘 빼서 열어주면서 무게중심을 최대한 좀 밑으로 코어 근육 쪽으로 낮춰주세요. 코어 근육 쪽으로 낮춰주시면서 최대한 차분하게 손바닥 올리는 쪽으로 연습해주기 그 다음 이 우의 울림으로 이렇게 계속 뽑아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우우 호흡 마시고 울림 뽑고, 호흡 마시고 울림 뽑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메인의 네, 뉴스를 들어가서 기사 하나를 고른 후에 우 울림을 그대로 말에 넣어봅니다. 모든 결정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얻는 것과 포기하는 것,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입천장 아래에 그리고 이 흉부 쪽, 흉성 같이 써서 말로 해보는 거예요. 요 구심점에서 소리가 나오는 걸 연습해 보신다면 고음이었던 소리가 차분하게 내려오고 중저음을 키워나가실 수가 있어요 또 목이 만약에 아파오려고 한다. 그럼 그날은 쉬셔야 돼요. 의욕이 너무 앞선나머지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습은 물 마시는 것과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한 번에 물 4리터씩 마시고 이렇지 않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나누어서 마시는 것처럼 시간이 될때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중저음의 울림국수 뽑는 연습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말에도 탄탄한 중저음 뿌리가 채워질 테니까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우로 노래하기. 안녕. 우라는 중저음 뿌리를 채워준 후에는 그 다음 단계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들도 앞으로 저의 채널에서 차근차근 공개할 테니까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웃음> 데스페라도.